대박! 대투도 봐. 준비 좀 해! 준비 좀! <웃음> 네! 또 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없는 <웃음> 거예요 <없네>. 지가다! <웃음> 벌목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입니다 메탈 선녀 김씨입니다 <웃음> <웃음> 아 이게 딱딱 붙어 그냥 이거 베타에선이요 작업반장 이슈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바로 얼마 전까지 저희 본점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휩쓸고 지나간 인싸템 2차 판매는 어떻게 됐어요? 공동구매 라이브를 시작한 지 10분 만에 품절 존경합니다 아, 그래서 저희도 준비했습니다 바로 오디오 엔진의 A2 공부! <웃음> 이 A2의 성능을 끌어 올릴 수 있는 핫 아이템 뭔데 뭐, 또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집에서 음악게 청취하시는 분들이 손쉽게 음질을 가장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한전을, 한전에, 한전에 전화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어, 좀 좋은 걸로 보내주세요, 그러고. 차라리 돈을 달라? 나가지가지가지가 <웃음> <했는걸 웃음> 뭐 보통은 네. 케이블을 뭐 좋은 걸 쓴다던가, 파워 케이블을 뭐 교체한다던가. 음, 아니면 파워 컨디셔너를 쓴다던가. 어, 쓴다던가 뭐. 사실 전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스피커의 위치. 스피커의 높이, 그 다음에 스피커를 지지해주는 진동 음, 물리적인 네, 물리적인 음, 음. 네, 그런 요인들인데 그거의 확장판으로 룸튜닝.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 왜 이래? <웃음> 야 얘보다 돌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 하이파이의 끝은 집이다. 그렇죠. 아, 공가, 공간 바꾸는 게 짱이지. 그렇죠. 또뭘 하려고? <웃음> 보통 저희가 스피커 뒤에다 많이 음. 세우는 흡음 판들 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베이스트랩들. 네, 베이스트랩도 어. 있고 뭐조음 음. 패널도 있고 뭐. 그렇죠. 많죠. 제 지금 작업실 음. 곳곳에도 지금 디퓨저. 예. 이건 이제 소리를 반사시켜주는. 그 냄새 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확산이죠. 디퓨저는 제가 확산이죠. 맞아요, 맞아요. 네. 지금 이제 뒤에 있는 나무 판들이 전부 음. 확산할 수 있는 확산제입니다. 음, 음, 음. 이 코너에 보시면. 음. 흡음재가 있어요. 네. 코너에 저 흡음재는 제가 직접 만든 거거든요. 음. DIY에서 만든 건데 음. 그 하이파이 동호회나 혹은 음. 뭐 음향 게시판들 가보면 그런 베이스트랩이나 이런 것들 자작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다 사던데? <웃음> 거기 들어온 사람들은 돈이 많잖아, 기본적으로. 음. 돈은 있지만 안에 허락이 안 떨어졌다던가. 저도 사실 만들어서 쓰는 것들이 있어요. 아, 그쵸. 2만 네. 원 이내로 만들 수 있는 베이스트랩. 뭐 신문지를 까나요? <웃음> 사이즈는 이런 데스크파이 스피커 사이즈여야돼요 이거보다 이렇게 막큰 스피커 지금 저희 뒤에 있는 이런 스피커들은 안되고 이런 데스크파이용으로 쓸수 있는 2만원 이내에 흡음판을 DIY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웃음> 아 아까 저쪽에 있던 이거였어? 이 뭔데? <웃음> 저희가 소위 매직블럭이라고 부르는 잘라쓰는 멜라민 스펀지 <웃음> 와이 콘텐츠 진짜 하는거야! <웃음> 이거 몇몇달 전부터 이게 없었던 거였거든 이거 아... 와 진짜 하는 거야? 드디어 합니다, 드디어. 와, 너 지가 다 <웃음> <웃음> 지금 제 뒤에 있는 흡음재랑저 네. 벽에도 이렇게 흡음재가 네. 붙어 있는데, 네. 그거 소재가 네. 멜라민 폼이라는 소재예요. 잘라 쓰는 멜라민 음. 스펀지. 음. 소재가 똑같아. 그리고 멜라민은 그래서 제가 막 검색해봤어요. 흡음 네. 개수가 일반 저희가 쓰는 유리섬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걔보다 흡음 개수가 높아. 그래서 저도 사실 흡음제 이렇게 만들 때 누가 이렇게 멜라민을 한번 추천해줘가지고 그걸 구해다가 흡음판들을 이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우연히 다이소에서 지나가다가 이걸 봤는데 이거 얼마야? 얼마예요? 이거 단돈 2천 원 그래서 2만 원 이하로 하자 그랬구나 <웃음> 자 열면 잘라서 이렇게 청소할 때 쓰셔도 되고요 사과지 할때 쓰시면 기가 막혀요 오. 느낌좋은데요? <웃음> 어, 어. 느끼지 마시고 아야야, <웃음> <여기>. 아, 더러워 <웃음> 제가 이 매직블럭을 4개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딱인거야 아 뒤에 이렇게 세우자고? 이런식으로? 예. 네, 네. 사이즈는 딱 맞나요? 그리고 그냥 자자 <웃음> 뭐야 이게 끝이야? 콘텐츠 끝이야 이게? 네, 할게 없어요. 너무, 에이. 너무 괜찮지 이거, 않습니까? 이거는 그렇잖아. 그래? 넘어가도 넘어가고. 어, 이제 저희처럼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환자분들만 당겨가지고 <웃음> <웃음> 어, 벽과의 거리 유지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네. 스피커를 보통은 책상 네. 뒤에다 이렇게 붙여서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음, 음. 책상에 보통 벽에 이렇게 딱 붙여서 쓰시고 음. 딱 붙여서 쓰시는 분들은 그냥 얘를 벽에 붙이시면 돼요. 음. 그냥 양면 테이프. 네. 근데 만약에 스피커가 좀 앞쪽에 있거나 이걸 스피커 이제 뒤에 음, 음.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절해 보면서 음, 음, 소리를 맞춰야 되는데 음, 음. 얘가 딱서 있어야 된다. 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다이소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웃음> <웃음> <웃음> 와 뭐야 뭐야 이게 흡음판 받침대. 거꾸로가 낫겠다. 어 거꾸로. 어 이게 이게 더 그럴싸해. 어. 딱이야. 와 사이즈도 딱 맞아. 이게 이제 보기가 조금 그러니까 손재주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냥 패브릭 천 사다가 천을 한번 감싸시기만 하시면 돼요 음. 저 흡음 판넬들 이게 사실 진짜 이런 멜라민 폼들을 그냥 이렇게 겹쳐다가 천으로 싼 거거든요 저라면 두 겹으로 이걸 추천해요 제가 원래는 이렇게 추천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가 오늘 왜네 개만 가져왔냐면 네. 재고가 없어 재고가 <웃음> 다 있어 <웃음> <다 웃음> 아못살워 <웃음> 네. 준비 좀 해, 준비 좀 해. 네. 두겸도 어, 하면 심지어 이게 딱 맞아. 딱이 딱 이거 보세요. 대박. 대박. 대충도 봐. 이거 그냥 진짜 녹음실에 진짜로 서 있는 베이스트랩이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쵸 그 축소판 비싸거든요 <웃음> 어, 이거 되게 비싸요 물론 기성품으로 파는 것들은 소리의 대역들이나 음, 이런 음, 것들을 네. 다 계산해가지고 음. 영향을 안 미치는 그런 대역들만 음. 더 흡음을 한다거나 정밀하게 음향공학적으로 계산된 흡음판들이긴 한데 아, 솔직히 집에서 컴퓨터 옆에다가 스피커 놓고 쓰는데 네. 그거 뭐 10년 만원 주고 살수 없잖아요 저라면 네, 저라면 여기에 패브릭을 네. 빨간색을 추천해드립니다. 아, 빨간색에 밑에 네. 우드 딱 들어가면 이거 고급스러워요. 아 그렇죠 그렇죠. 고급스러워요. 아 오늘 패브릭 첫까지 샀으면 딱인데. <웃음> 일단은 한번 정말로 이거가 음, 음, 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음, 음. 보여드리려고 음, 음, 음.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음, 음. 테스트를 해본 게 아니라 음, 음. 다이소에 가서 사오고 음, 음. 아 오늘 방송을 찍으면서 이 리얼로 한번 음, 음. 반응을 봐야겠다. 음, 음, 음.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원래 용도는 어, 데스크 트레이라고 해서 필터. 음. 근데 이렇게 뒤집어 놓고 얘를 이렇게 올리고 그냥 서 있으면 잘안서 있을 수 있으니까 음. 양키. <웃음> <웃음> 네. 아 붙임을 붙이니다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효과 좋으면은 이거 아 이거 대박인데. 효과 좋으면 다이소 협찬을 받을까? 다이소랑 함께하는. 저희 채널 원래 의도가 그거였거든요. 너의 의도가 그거였지? 저희 채널의 출발은 어. DIY 음향 채널이라고 어. 해서 <웃음> 저는 근데 사다 쓰는 거 좋아해요? <웃음> 그게 마감이 더 좋거든? 그렇죠 근데 또 이렇게 만들어 쓰는 맛이 또 있어요 무슨 맛? <웃음> 애정의 맛야 <웃음> 근데 이거 되게 두껍다 아, 양면 테이프요? 응. 사람 입막음 하고 뭐. 뭐, 어, 그럴 때 쓰는 건데, 이거? 빛 받으러 가고. 사람 어? 입을 막을 때왜 양면 테이프로 붙여요? 아, 그런가? 아, 두 명한테 맞는 응. 거야. <웃음> 그럴까? 야, 그. 왜? 야, <웃음> 왜? <웃음> 와, 양면 테이프가 없어! <웃음> 아, 양면 테이프가 이런 경우, 저희 또 당황하지 않고. 가르쳐주지 마! <웃음> 없어 보이잖아! 또 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없는 거예요. 없... <웃음> 이제 간이로 해보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뭐 사이를 이렇게 뭐 본드로 살짝 이렇게 고정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천으로 이렇게 감싸시면 아무 문제 없을겁니다 네. 기가 막히네 3천원, 2천원, 2천원에 7천원이네? 7천원! 두개 하면 14,000원! 한 성능 테스트를 해볼까요? 네. 생각보다 효과 있는데요? 작다고 무시할 게 아닌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스피커가 아마 코너에 붙게 될 거예요 그 이론이 있습니다 면이 하나가 있을 때마다 저음이 플러스 3dB가 높아지거든요 음, 맞아요 코너가 코너가 되면 사실 6dB가 높아지는 거고요 거기에 천장까지 들어가면 9dB가 6dB. 높아지는 거예요 저음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거를 갖다 대면 얘가 저음을 조금 흡수해줘서 상당히 괜찮을 거 같은데요 그런 분들도 음. 계시잖아요 진짜로 음. 딱 코너에 기역자형 책상 쓰시는 분들 네. 그래서 스피커가 그벽 코너에 있는 분들은 음음. 모아서 네 가운데 쪽을 이렇게 모아주셔도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이렇게 벌려 쓰셔야 음음. 되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책상이 좁아서 스피커 위치가 너무 가깝게 붙어있긴 음음. 한데 좀 떨어져 있다면 이거 음. 진짜로 14,000원 아, 14,000원 이건 투자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패브릭만 어디서 네. 괜찮은 이쁜 거 네. 구하셔가지고 패브릭 감아서 네. 설치해놓으면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두 겹으로 하면 아마 훨씬 더 좋을 거예요 두 겹으로 해서 패브릭 감고 우와! 바뀌네! 라고 음. 생각이 드실 겁니다 두 겹으로 하면 개당 단가가 음. 4,000원씩 높아지니까 총 도합 22,000원 되겠습니다 22,000원 방진 패드도 그거보다 더 비싼네 <웃음> 그렇지 오디오 엔진 가지고 계신 분들 음. 한번 트라이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디오 엔진 아니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집에서 작업하시는 음. 분들 중에 4인치 음, 조그만 음, 스피커 음, 쓰시는 음, 분들은 이렇게 갖다 대세요. 음, 뭐, 6인치나 5인치 쓰셔도, 음. 일단 갖다 대면, <웃음> 좋을 겁니다. 울리는 느낌은 되게 많이 줄어들 거고요. 더 커져야겠다. 매직블럭을 더 많이 사셔야겠는데. 미, 여, 어, 탭트리스, 이렇게, 탭트리스. 어, 어, 트리스 네. 잘하시면, 네. 네. 그냥 말소리도요, 아, 아, 얘기하고 있다가, 아, 아, 아, 소리가 좀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네. 이게 너무 과하게 되면, 어. 베이스보다 고역을 먼저 먹거든요. 음, 음. 그래서 고음이 좀 답답해질 수 있어요. 그런 네. 상황에서는 고역보다는 아마 음. 저음이 문제일 거거든요. 보통 저음. 예. 문제. 저음만 조금 흡수할 수 있어도 네. 예. 나머지는 좀 나을 테니까. 그렇죠. 네. 아마 위치를 이렇게 조금씩 왔다 갔다 해보시면 더 좋은 포지션을 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이름이라도 붙일까요? 수분제. 미안합니다. <웃음> 아이고. 형은 그렇다고 정색을. <웃음> <웃음> 사실 이런 용품들이 우리 주변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네. 요거 네. 전문 시공업체들이 음음. 하는 되게 좋은 소재, 음음. 좋은 소재의 고무 방진 패드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스피커 스탠드를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스피커 밑에 이걸 받치시면 돼요 음. 지금 제 스피커들도 다 이걸 받쳐놨거든요 음. 스피커와 스피커 스탠드 사이에 이걸 받쳐놨어요 음. 그래서 지금 이 고무방진 패드 같은 경우는 진짜로 손쉽게 구하시려면 진동패드로 검색하시면 음. 냉장고 진동 받치는 어... 그런 거 있어요. 그게 네. 얘랑 생긴 건 똑같이 생겼거든요. 음, 음. 다만 이제 재질이 달라서 음, 음. 그거를 얼마만큼 잘 흡수해주고 음. 얼마만큼 소리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는 음.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네. 그냥 일반 책상에 붙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을 거고요. 그렇죠. 이것만 해도 이거 꽤 달라져요. 왜냐하면 스피커가 직접 울릴 때 책상에서 울림 때문에 음. 이게 굉장히 소리에 아니, 방해를 많이 하거든요. 왠지 기분에 음. 접점이 더 많... 넓어진 것 같아서 <웃음> 어, 근데 이제 접점이 음. 여기서 이제 사라지니까 음. 진동 자체가 많이 죽어들어니까 네. 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업체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음. 개별 판매 하실 생각 없으시냐 음. 근데 보통은 이제 그 업체는 시공 전문하는 업체여가지고 음. 시공할 때꼭 이거를 바닥에다가 음. 깔고 네. 그 위에 이제 네. 처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제 잘라가지고 음. 저희 스피커 구매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음. 스피커 음. 밑에 이거 받치시면 음. 더 좋다고 네. 해 가지고 이제 받쳐서 쓰고 있었던건데 네. 따로 판매할 생각 없으시냐 그랬더니 음. 이렇게 상품화는 아직 안됐다고 해요 네. <웃음> 요거 공제를 한번 그리고 우리 계속 잘라야 되는거 이렇게? 어. 확실히 이거는 네. 음. 그 시중에 파는 그 냉장고 받쳐주는 그 진동판이랑은 음. 훨씬 더 좋은 네.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음. 음. 음. 제일 좋은건 이런 스탠드 네. 제대로 된 스피커 스탠드를 쓰시는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스탠드와 스피커 사이에도 이런 아이솔레이션 할수 있는 것들을 써주시면 더 좋고 그냥 스탠드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했을 때 스피커와 책상 사이에 이런 아이솔레이션들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것만 네. 해주셔도 사실 스피커의 성능을 더한 120% 업그레이드 할수 있죠. 오늘은 저희가 다이소 매직 블럭으로 만드는 손쉬운 흡음판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거는 따로 판매하는 거 아니니까 다이소에서 <웃음> 네. 직접 구매하셔서 다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메탈선녀 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돕기하세요!